아, 오늘은 양역으로는 2023년 5월 6, 월 6일 양음역으로는 3월 17일 갑자일이에요. 여기는 계동산 마티국에 있는 천인국사당. 오늘 제자일이 있어서 이렇게 와서 상을 차리고 인사를 한려만 아, 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 이렇게, 해서 같이 이렇게, 올렇게이 아. 이렇게, 이는 솜씨가 좋은렇 이렇게, 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h 동 고 쳤다가 바로 하고좀 응? 쉬어야죠, 그럼, 쉬어. 아니, 아, 그럼 우리 여건 지금 밥을 하기도 안 먹잖아. 그가 이제 이거, 이거 원래 저상 내고 밥 먹자고. 가 봅시다. 계세요? 요 아. 있어요. 여 있어요. 이안 누나? 나 이야.. 다 살려면 그냥 혼자야 되지요 이거 하나 가지고 자세 충분히요 아이고 뭐가 좋은데 피가 온다 누가 잡은거냐 이거 <웃음> 네? <웃음> 좋은 날 잤다고 <웃음> 일상생기 이점철이 삼아졌어 나는 잡았는데 피가 온다 어냐 오늘 이렇게 개미년에 들을 서서 어, 3월에 3달 열일에 저거로 들어서 언냐 김신혁에 대한 가정은 오늘 이렇게 이정성에 이 헤르비가 어찌 안 들어오고 네가 내가 헤르비라고 하면 누군지 알겠냐 어떤 헤르비, 어떤 헤르비일까 신아버지요 아, 당연히 김신혁에서 들어오겠지 어, 뭐냐 김신혁에 대한 과정으로 헤래비 이렇게 이거정좀 들어도 선째네나 이런 점들 처음 받아본다 네 얼마나 시발하고 어, 떼바라고 오매불망 그 언제나 <웃음> <웃음> 그 언제나 헤래비 찾아주고 헤르비 찾아주고 뭐냐그 언제나 이렇게 나를 불러줄까 오매불망 시발하고 떼바라던 오늘 저녁하 받아보니까 오냐 좋구나 네가 따지면 날마다 그저 사전독신 6천마디 그저 애쓰고 힘들게 버는 돈그 돈으로 이렇게 아주 옛날 옛날엔 저런 것도 없었는데 아주, 아주 진수성찬잘 차렸구나 네. 오냐 이렇게 김신혁에 대한 가정으로 해래비 도사할아버지니라 도사줄을 잡아들고 내 이렇게 자손 이정성 이발원의 내 이름이 찾아올째 오냐오늘을당 시바라고 때바라고내 어. 이정도 받아는지 내가 3년 돌렸느니라 죄송합니다 3년 전부터 이어서 받아들자고 헤레비가 시바라고 때바라고 오늘 정도 이렇게 받아들자 하니 자손이 어렵게 어렵게 모온 금전 헤레비가 이렇게 받아들였는데 무슨 탈이 있었으며 무슨 흠이 있거든가 예. 오냐오늘 정도 이렇게 어렵더라 받아들고 반가워라 받아들어서 오냐우리는 자손 술좀 그만 먹으라, 술좀만 먹으면 안 되는 거야 응? 네. 네. 술 먹으면 내 정신도 아니고, 이 정신도 아니고, 누구 정신도 아니고 누구 정신도 아니라그 말이야 그러다 보면 실수하고 응? 알겠습니다 오늘부터 해별게 하고 약속할 때 술을 좀좀 좀 줄이고 예, 응. 오냐 또 이렇게 개생일이다 오늘, 올해, 올해 개 년에, 아니 개의 년에다가 어, 개년에다가 개묘년, 개묘년이란 말이지 개생에 올해가 개묘연이란 말이지 그러다 보니까 행운이 확 들어서 올해 이렇게 네가 어, 좋은 일이자고 좋은 일이자고 이렇게 그러니까 올해 운수가 들어오다 운세가 들어오다가 좋은 운이 들어오다 보니까 네가 이렇게 좋은 운을 받자고 이렇게 이 정성을 벌리고 이 잔치를 벌렸으니 아주 이름이 또 머리는 또잘 들어가 지금 운이 좋을라고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웃음> 헤르비 찾아가지고 이렇게 또 대우를 한단 말이지. 예, 알 지가, 지가 좋으려고. 예. 뭐냐? 이렇게 헤라비가 어, 뭐냐? 이런 건 반갑게 받아들고 어여빠를 받아들었어. 니네 이렇게 어, 분이 많고 0살이 많고 아주 몸조르다가 천살 만살 아주 고소한 이거 있으니 헤라비가 오늘 정성에 애분을 싸 받아들고. 네. 이게 뭐지라요 뭐지? 이게 이게 너나 가지세요. 나는 오기를 왔는데 응. 너네 집에 나뭐해뭐 뭐 해놨는데 너네 집에 나나 왔는데 너네 집에 뭐 있어? 우리 집에 없지. 동자랑 사탕있냐동자 신발이냐? 동자때가 뭐 있냐? 어디 있냐 나는 오기로 왔는데 나보고 어디가서 가지고 어디가서 나 보고 어디 가라고아 미안합니다. 응. 죄송합니다. 또동무이하고 아, 아, 내가, 내가 사탕 하나, 우유 하나 못 사줍니다. 내가, 내가 할아버지 동대라고 오기로 왔는데 너님이, 너님이 나 동자복도 다두고 신발도 안 놔두고 너들또안다두고또밥한거안 사주고, 비행기다안두고다정서안다두고 그랬잖아! 아, 그래. 깨요, 사줄게요. 사게요 너네 하 아버지 마치고, 할머니 만치고동자는 없나? <웃음> 아, 동자가 얼마나 너너다니라고 그래도 내가 또또너또또너자책값 너, 너 봐서 내가 다으면서 내가 얼마나 보해주고 내가 막아주고 부담해도 되는데 동자한테 자전도안 놔두고 자동차도 안 놔두고 비행기도 안 놔두고 신발도 안 놔두 나너너너찍기리라고 내가 얼마나 그래도 자 다니는데 동자 신발 안 놔두고 신발에 사혀야지너 다니면서 내가 자책값부터 막아주고 그래 뒤꼭 약속할게요. 말 힘이 되었잖아요 가봅시다 가봅시다 야, 정이야, 가서 우 아무도 모르게, 거그다한 번씩 막 그냥 한번 탁탁 뿌려줘. 그니 내가 술드는다니까그터요일만 되면 그렇기 때문에 그래. 그니까 한 번씩 술을 파지. 괜히 내가 맥없이 왜 놈의 저것 또 실려가지고 내가 술을 먹냐고. 그렇게 한 번씩 하셔요. 아무도 모르게. 한 번씩 내가 술 먹고 싶다. 그러면 한 번씩 촥촥 뿌려줘. 아시겠죠? 예. 네. 시위나 아니고 혼이신구나 안죽었어 네. 서로 헤어질 때 안좋게 헤어지는가 이유를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서 그쪽에서 여자쪽에서 지금 내가 원한을 많이 가, 갖고 있단 말이지 응? 내가 원한을 많이 갖고 있, 있다 보니까 원한을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가끔가다 그집 조상에서도 앞을 가리는 형국이란 말이지 그런 일이 종종 일어나니까 그럼 나중에 뭐손해하고 상의를 하고 그렇다 그 말이야 그쪽에서 여자측에서 원한을 많이 갖고 있어서 그쪽 여자측에서 여자측에서 내가 아니 내가 여자측로 손해보게 했어? 아니, 돈 때문에? 아니 저쪽에서원한을 갖고 있는 거 보면 아니 우리 아버지가 뭐 진짜로 금반이랑 금목걸이랑 다 응. 해주고 해줬으면 우리 아버지가 해줬지 p 에서 받은 게 없어요, say, Odin. p u n 그 s h you put away. Punico, good. Tony, good. We have to go. How c o u l 근데 o u have mentioned that way? Good man. Good day, g o o 그래서 오늘 엄마 사주면 돼 나도 좀 태궤줘 네. 나도 모르는 하지말고 하루에 살지 나도 안 됐어? 네. 나도 봐야지 네. 아저씨? 네. 오늘 출국할게 순한편이네 어떤 애들나 할머니, m 가다 하시네? 아, k e t s 1 0년 you? She k n 에 w s She knows. How many 어떠하던 정성이고, 어떠하던 다론이고, 어떠하던 궁주인가 오냐 해미가. 오냐, 사로생전, 우리 가정 밝히자고, 우리 자손 밝히자고, 헬미가 눈만 뜨면 피로를 놓고, 오냐, 날만 세면 피로를 갖던이 헬미가 분명하니, 오냐, 오늘 정성. 어찌하니, 반갑고도 어찌하니, 어여쁘지, 하늘손가, 오냐, 오늘 이 구정성 준비하느라고 애 많이 쓰고, 오냐, 힘 많이 드린 저는 헬미가, 어찌 어여쁘지 않고 어찌 반갑지 가 않고 내가 해미 이정성 너무나 좋고 어, 너무 반갑고 해서 왜냐 이정성 말을 하느냐고 왜냐 선생도 애쓰고 너도 애쓰고 왜냐 한한한한달 걸렸지 한두한달 동계 걸렸지 왜냐 이정성 말을 하냐고 왜냐 해미도 이렇게 반갑게 받아들 불이켜라 미가 이렇게 반갑게 받아들어 받아들어서 왜냐 애들한테 이렇게 오는 길에 가는 길에 저 할머니가 이또봇하시는구먼 할머니가 화이트을 좋아하시니까 오늘 이렇게 할머가 건강하게 받아들어서 오냐 이렇게 할머가 잠을 잘못 자요 어째요? 잠을 잘 자요? 잘 잘? 네. 응? 새벽에 자꾸 흥정. <웃음> 그래서 어 우리 동생이 할머니가 단밤 내이고 단잠 는 합다 할머니가 좋아도할이 아들 오빠들자은작 직선 밝혀서 잠도 잘지우고 밥도 잘 먹고 마음도 편안하게 할머니 자꾸 그다이 양반 이 밥을 빼가 좋아. 그래도 그뭐 어때 충북이라고 처음 뭐 자꾸 자꾸 저저 계산이라고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거기 충주에 살때 그래도 농사때나 많이 살고 이 할아버지가 지게로 많이 전하면서 이렇게 농토를 많이 준비를 하셨답니다. 이 할아버지가 그래서 농사도 어꽤 가능이래. 계자손 봄들 직성 다혀 놓고 어, 이제 인간들한테 하 이제 좀좀 싸워라 이제. 예. 네. 이제 좀, 네 마음도 좀 이제 차분하게, 이제 너도 나이 먹으면 먹을수록 마음좀 이렇게 차분하게 가라앉아서, 이제 네 마음 네가 좀, 이제 좀 다스려라. 그 나이 그 다스릴 때좀 됐잖아. 이제 내 마음 내가 스스로 다스릴 때좀 됐잖아. 그러니까 네. 그거 부탁하고 가줘라 네. 특별히 살아가고, 굉장히 기다렸다 그 말이요. 네. 응? 오메블랑 응. 그 나가 지금 대워지좀꽤 그냥 그 오메블랑 시바라고 떼바르고이 정성 <웃음> 어느 때가 찾아줄까 어느 때나 알아줄까 어느 때나 불러줄까 어,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오메블랑 이 정성을 기다리고 기다리던 어, 그러니까 단비 내리듯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얼마나 기다리고 기다리신다면은 반갑게 어, 기다리는 정성 어여 보라 바다를 들어서. 종주 할머니, 할아버지 선는 여기 라인부터 이제 북한에서 살거 아니야. 네. 그죠? 음. 이 종주 할머니, 할아버지 수에서 북한에 사실 때 글문께나 읽으셨는가 봅니다. 전자와의 자와저저 그래서 어, 이양반에게우 때는 똑똑하십니다. 지금으로 말하면은 뭐 대감주, 이렇게 선생, 이렇게 누구를 가르쳐도 될 만큼 공부를 많이 하셨는데 어째이 자수는 어디서 생겼는? 저는 책하고 볼펜이 쉽습니다. <웃음> 그러니까 어디서 돋았냐, 그 말이요. 이중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웃음> 고 책도 많이 읽고 꽤 똑똑하신 분인데 언제 이런 자들이 수만 분이 이런 자들이 태어났냐 그 말이 어디서 돌연변이 마냥? 응? 어디 저 다리 밑에서 주사 하는가? 어디 사지가 더 급진반인가? 이게 많이 하시고 어, 이거 피기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할아버지들이 배우고 유식하신 양반이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족을 하는 음. 할아버지께 있어서 잘 받고 어. 뭐냐 내가 이따가 그 몸으로 음. 한번 뛰어보자 네해리하고해리하고 학사 한번 받아보자 네. 어, 학사 한번 받아봐서 뭐냐 야해리 헤드리 헨리가 오늘 이렇게 나온 김에 내가 부탁 한번 하고 가느라 네 오늘 이렇게 해리 헤드리, 헨리하고 학생들 받아보고 우리도 이제 전화 좀 이제 이렇게 좀 높이자. 네, 잘계습니다 응? 오늘 정성, 오늘 이렇게 니랑 합도잘 받고. 네. 응. 내 생각이 니네 생각이고, 니 네. 네 생각이 네. 내 생각이고. 점차적으로 조금씩 그렇지. 조금씩 늘려가. 그렇지. 해리 네. 해리비도 응. 응. 할머니, 이제 오늘 네. 합도 받고 이제 조금 좀 넓혀보자. 네. 넓혀서 우리 자승도 이제 실에 몸주가 돼서 니 응. 네 생각이 내 생각이고, 내 생각이 니 네. 네. 네 생각이고 이렇게 합도잘 받아서. 그래 한번 신명문을 확 열어보자. 네. 신명문을 확 연다고 너보고점사부라는건 뭐 아니고 어디 가서 불진가지고이하늘님 잘하고 몸속 건강 잘 지키고 그 다음에 네. 너한테 가장 문제가 관정식도 관계가 관정서 네. 응? 그것만 해야 됩니다. 잘 맞고 갈 테니까 그 나머지는 잘해요. 그 나머지는 잘해. 근데 그것이, 그것이 헤레비도 천상에서 항상 그것이 문제야. 우리 자손한테 그것이 문제 오늘도 엘메르기 잘하소받아서 그냥 애굽 역사 간접식으관 간이대로 간 소송 꼭가자 네. 오늘 그 끝입니다. 네. 네. 잡았습니다. 이 할아버지도 분명히 봉지로 왔다 갔다 할 것이니까 이 남부 잘 받아서 할아버지 형제 중주 할아버지 형제 이렇게 한 번씩 잡아봤습니다. 오늘 이렇게 갑시다. 해서는 이 양반들이 가셨나? 뭐이국에서 오셨으니까 그렇게 뭐 그렇게 조장에 대해서는 아, 뭐안 들어왔겠네. 음. 자, 이분 좀한 분이 수살로 물로 가셨답니다. 그래서 한 번만 주세요. 하나만 가자. 이분이 물로 가 있으니까 한번 풀어갑시다. 갑시다. 요분이 스타이 오늘 풉니다. 오를 풉니다. 이미워잡으시오. 그렇게 조상들에서 천만 조상별로 없네. 네. 그죠 아까 저 하나 붙이면 조부사로 가셔서 이제게 그렇게 군수들은 그렇게 많이 없어요. 그리고 분이도 네. 옛날에 가서는 풀지 않았어요? 네 그죠? 본인 네. 이큰 것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많이 본인께서 그... 많이 얻기고 흐름이 많이 응. 이모 일로와 네저저 대리 세우들 태우라고그세요네 지금? 응. 어제 사라고요 네. 서제 우산 못잖아요쪽 어떻게 해 아, 그럼 이 이걸 좀 터져도 어떻게. 요시 시요 도시요. 네가 세우래요 네가 세우세요. 야, 오늘 다진. 안녕하세요. 야, 네. 오늘 전성 개미년에 들어서서 한분한달 일주일 무려 일 년에 적어들어서 그냥 기맥이 분야에 네. 대한 가 걸로. 어냐 이정성 얼마나 시바라고 때바라고 오매불망. 어. 내년에 또한번 하자. 예. 네. <웃음> 오매불망 시바라고 때바라는 금일 전성 어냐 얼마나 반갑고 그냥 얼마나 어여쁘지. 뭐냐 이렇게 자기 불안신명세에서그 다음에 할머니 할아버지에서 합수를 받아드는데어제 왠입으로 합수 할아버지 받아들려니까안 쓰시네 <웃음> 아유 왠입으로는 안 하신다는데 이거 어찌, 어찌 갈게요 뭐냐 이렇게 해서 내년에가 갑진 년이니라 갑진 년에 뭐냐 할렐비하고 약속서한번더 받아보자 네. 큰일 났어 내년에 구해야돼 아이고 추라. 뭐야 얘들. 음. 아, 지저분하게 진짜. 아이고, 내가 천일국사람이 한 3년만에 오로가 4년만에 오로가. 할머니 아, 잘받아주어요 됐어? 아, 뭐, 아이고 춰라. 아이고 춰라. 어긋나게 안하고 그렇게 직선으로 박는단 말이예 이쪽으로 봐 봐봐 내가 이제 다리 벌리고 내가 세워야지겠어 이 드럭 진짜 초심 상하겠지 뭐냐 오늘 저거 개밀년에 들어서는 3월 3일 여기네 접어들어서 뭐냐 내가 이렇게 동대기 받아도 이렇게 맨 입으로 받는 거 내가 머리털라고 내가 처음이니라 어디 이럴 수가 있냐 나 그냥 못 받아 아, 뭐야 어, 삼촌들 뭐줄건 어, 있어야 될주 아냐 나중에 어디 갔어 계좌번호 다 주시오 나중에 준다니까 카드 아, 카드도 올려놔 아니 저 카드도 올려놔 4만원 주시오 한 만원 아니, 아니, 말, 한 만원 주 r e 한 m n 주시오 빨리 어 I'm 리세요 s 만원 짜리 두 n o 이 없어 두 e i 이 없어 아 세종이 너 I'm n o 노어 u r e 야 우리 이모 완전 준비 I'm not sure. I'm not 이 u r e I'm not s u 이 e I'm not s u 이이 1 0 0원고요여어 가세요 예. 이거, 이거, 이거 5만원인데 이리 봐 내년에는 이렇게는 못받아 내년에는 절대적으로 내년에는 안받으다가자 자, 김혜기 수준에게 대한 가정으로 할머니, 할아버지 그 다음에 3인제자, 4인제자, 봉주 대감님네소상대간대 할수 받으세요 내년에는 자 카드 받자. 카드 받고 얘네 진짜. 너 진짜 카드 안 받으면 우리 못해 얘네 카드 받자. 됐지. 에이 귀네 나간다. 에이 귀다만세요어아 귀네 어, 되게 난다 이.